하나님 나라 23강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왕국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상실한 남쪽 유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바와 같이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베푸신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일찍이 다 몰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께서 애초에 작정하신 그 일을 지속하시기 위하여 국류를 보이셔서 남쪽 유다를 통한 당신의 경륜이 멈춰지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남쪽 유다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마땅히 드러내야 할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본연과 행복을 꿈꾸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 풍요의 나라를 꿈꾸며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걸어갔던 길과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을 서슴없이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였기 때문에 유다도 결국 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몰락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배역을 했다니, 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그 어겨서 등을 지고 나가는데 남쪽 유다는 배역한 게 아니라 폐역했는. 폐역은 폐역이라는 말은 이제 거슬른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명, 명백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등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들고 대항, 대항하는 거죠 남쪽 유다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더 추악한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몰락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남쪽 유다 그 역사 가운데 몇몇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죄악의 물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로 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특권들의 도구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시험 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배반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극단적인 배교는 그 과정 속에 없었지만 헛된 종교적인 열심과 변덕 그리고 그 교묘한 태도로 인하여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역대기 본문을 읽고 역대기 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남쪽 유다 나라의 전체적인 몰락의 역사의 가장 큰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웃음> 다윗 왕통과 관련한 것과 이제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언약의 율법과 선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가. <웃음> 오늘 본문은 역대하 36장 11절로 33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아 왕에 대한 내용과 이제 <웃음> 시드기아 왕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몰락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된 내용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가 예고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고레스를 주장하셔서 그 은혜 왕국이 회복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아의 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왕통을 이은 자로서 그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또, 그 성소의 그 의미를 그 바로 드러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선자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주 그 나라가 문을 닫게 하는 일에 아주 악한 자의 전형,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결과를 신명기적인 저주에 따라서 그 받게 하시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사미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그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방 나라 왕이라도 주장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세 가지 요인을 볼 건데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왕통과 관련된 내용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기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 열한기 기자가 정치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의 업적과 같은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왕과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신실한 예배를 힘썼는가 그리고 정교를 얼마나 유지했는가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과 신뢰의 순종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얼마만큼 보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역대 기자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였고요 그 결과가 어떠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숨겨진 관심으로 기술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 그리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알고 그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수신자들, 이 글의 수신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당대에 겪고 있는 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이제 다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내용 속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가 오시기까지는 저들이 이제 그 길을 닦아야 될 책무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에 정체성이 어떤가? 무엇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가? 그 역사의 그 몰락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나가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한 건데, 그 폐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있고, 구속의 경륜의 내용이 약간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아래에서 아직, 아직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돌아온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의 중요성과 선자들의 가르침의 방향 그리고 당시의 성전의 의미, 그 택하신 곳인 땅이 의미하는 바를 일깨워서 당대에 이루어야 할 것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어떤 것을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자랑했던 하나님 나라로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인데 그럼 그런 즈음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런 기록을 쓰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때 오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연히 척결해야될게 무엇이고 근절해 버려야 될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그것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추구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은 뭐 이제 그첫 번째 요인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로서 이제 어떤 질서 속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고 가야 하고 <웃음> 그그 그러 말미암아 살아갈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역사의 교훈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어 이게 원시 복음에서부터 나타냈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한 그리고 <웃음>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푸신 은혜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참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없다. 그걸 위해 그걸 중심으로 이제 개인이나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율법. 하나님이 늘 가르치시는 교훈의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뭐, 주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 자들로서 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역대기 기자가 쓴 관점 중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열왕국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해가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의 굴레 아래 남쪽 유다에 등장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왕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관련해서 왕과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율법과 언약의 수호자인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한 왕과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웃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과연 어떤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삶을 살아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선의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웃음> 이런 시각이 있어야 역사에 대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역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있으며 역사가 결국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교훈적인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그 외적 경건을 위한 교제로 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우리의 책무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인데 그 그런데 그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보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종교 세력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외적인 그 포장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드러난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 얼마나 다양한 그 형태를 띄고 나아가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구분하면 뭐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명으로 의무로 삼아서 그 아주 질서 있게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그 꿈꾸면서 그리고 아주 지엽적으로 이제 외적 그 경건의 모습만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약간 신비주의를 취한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 율법주의의 또 다른 또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게 없다 하고 이제 무법주의 형태로 우리 우리가 그 취해야 될것취취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나가자 하는. 유익, 현실적인 유익만 추하고 나가는 그런 무법주의의 양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그 종교 단체에 그 어떠함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다양한 양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 사단은 그 인간편에서 구원을 접근하게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므로 구원의 길을 아예 막아보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교회 그 역사, 루터의 역사를 좀 책을 읽어봤는데요. 루터도 그 천년의 그, 어거스틴 이후에 천년, 약천 년, 약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세워진 그 교회의 전통과 정통적인 신학을 맞서놓고 지금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이제 죽음의 위경에서도 마땅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저, 저, 저, 목,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를 정주했는가? 네가 뭔데 천년의 역사를 허물고 지금 네가 뭔데 그그그 그, 교회 그 정통적인 사상을 다 뒤집어 풀려고 하는가? 이 교회가 천년 동안 그 이원론과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그외 상대적으로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항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했지만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그 변질된, 그천 년의 기간 동안 변질된 그런 구원론. 철저히 유대교, 유대교를 본받아가지고 로마 캐토릭은요, <웃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 나감에 있어서 철저히 신의 협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취해 나가고 그 믿음으로 그 개인이 변화 받아서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나타낸. 사단은 와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천연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을 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온갖 질병 가운데 아주 고통 받기도 했어요 정신적인 압박, 육체적인 압박 다 고통을 받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 내용으로 위로를 받고 그 자신의 사역을 했어요. 발트부르크 성에서 잠을 못 자가면서 신약 그 11주 동안 그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함정들이 기독교 정통을 포장한 그... 그런 함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주의의 함정, 함정, 무법주의의 함정 그런 신비주의적인 경건의 함정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경건이 없네 하고 나가버리고 여기는 진짜 율법이 없네 하고 나가버리고 여기는 한쪽은 너무 율법에 매여서 사네 하고 나가버리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주님이 거하실 처서로 지어져가는 의미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안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가지고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런 언약의 그 율법에 충성하고,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서 세워져 가고, 그것이 주님의 왕, 왕통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그, 그, 거를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껍데기만 취하고 나가. 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그, 받는 것이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길을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적 경건이나 추구하고, 우리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런, 뭐, 아직일사불란한 그런 종교 형태를 취해 나가는가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고 은혜만 포장하고 나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미미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미미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련하게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전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지혜인데그 십자가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질서 속에서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왕통을 드러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을 개인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나타내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못 느끼지만 그걸 날마다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는 차라리, 그, 그, 외적으로 번성하는 대로 가, 는게 편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뭐, 그게. 예? 자기 부인, 진짜 궁극적인 자기 부인 안 해도 되고, 십자가 지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자기 외적으로 어려움 당한 그런 일, 그런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고. <웃음> 저기 제 뭐야 그 사단이 와가지고 발트부르크 성에 있는 루터를 건드리니까 사단에게 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좀 새로운 거 갖고 와서 나좀 넘어드려 보라고. 할아버지 나를 위해서 너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런 얘기했어요 사단에. 그 우울증 속에 불면증에 시달려가면. <웃음> 사단은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단, 사단은 그리스도가실재한 것처럼 지금도 실재한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들어 버려. 니네들이 뭘이 이 1500년의 역사를, 그 교회 역사를 무시하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고 성신으로 우리를 확정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고 여기서 미미하게 남아라도 그 교회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그 일을 위해서 동심 협력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이웃사랑을 구현하고 살아가요. 이 결론을 너무 길게 얘기해 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지루하게 길게 일하다가 멸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문제인 다윗과 같이 주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따른 왕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역대기 기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남쪽 유다에게 표준이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닥치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두 차례의 큰 실수를 범하긴 했죠. 인구조사하고 말이죠. 우리야, 충신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일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설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쓰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늠자이고 살인자이고 거짓말하는 우린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공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공장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날마다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똑같이 다윗의 범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왕으로도 통치하고 계심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가 뭐 번성할 때뿐만이 아니고 그가 쫓겨났어 뭐저 반란을 받아 가지고 뭐 쫓겨나서도 늘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길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계시와 자기 당대의 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장차 도래할 일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장성의 정도에 따라서 인식하고 자신을 들여갔습니다 결단코 이전 사울왕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생각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왕국을 다윗은 일생 체연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람 중심의 태도를 우선하지 않았고 하나님 계시에 집중하는 태도를 늘 견제했습니다 <웃음> 더더욱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그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자에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를 치 채워주는 인물로서 전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게 거짓 목자하고 비교되는 왕인데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왕 대신을 드러내는 일을 그 하지 않고 현실에 충성 현실에 안주하게 살아가게 하고 말이죠. <웃음> 저들은 주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거짓 목자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게시한 내용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리고 결국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이 뭐냐면 자기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명목이에요.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지위에 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자신의 위치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했고 그 다른 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 쏟았어요. 진 진정. 그가 그 흥왕할 때도 그랬고, 그가 그 쫓겨나서 궁에서 쫓겨나서 고난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쫓겨 다니면서도 굉장히 다윗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도 다윗왕과 같은 그런 목사가 굉장히 희귀한 시대인데 그런 그런 목사가 <웃음> 돼야 하고 그런 목사를 길러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사실은 역대기 기자나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이 선한 마음과 행실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유다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유다의 왕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이 행한 정직한 그런 왕들이고 둘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런 왕의 부류이고, 세째는 다윗,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했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은 이세 부류의 그 왕통이 있었어요. 왕왕 왕, 왕의 왕들이 있었어요. 첫째 부류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에 대해서 열왕기기잖아 역대 기자가 말한 사람들은 이제.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 그런 둘째 부류의 그 왕들은 아비야, 아하스, 무나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기야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류, 다, 아마 다윗과 같았지만 다윗, 다윗 처럼 정직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은 아마시아나 우시아 요담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은 당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인식하여 자신의 왕권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을 강화하였고 언약에 열심을 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소의 그 중요성을 그 알고 성소와 관련된 일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에 충성을 했고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아주 착념을 했어요. 그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 왕들은 <웃음> 인간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 그리고 백성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에 치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경륜에서의 가시적인 형통은 언약적 순종에 의한 영적 부여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충분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역대야 그 14장 2절로 5절 역대야 31장 20절로 21절인데 그 부분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릎 그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전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대심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 요세 가지에 관련해가지고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들이 당대에 형통했다. 혹시 그들 앞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선한 왕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와 보시기에 대다수의 악한 왕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왕권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헛된 것을 쫓았으며 거짓 선자들의 말을 즐겨 듣고 하나님의 참선자를 박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은 악한 낭들은이세 가지 아까 그세 그 가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토를, 행두,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 항시 적대 세력들의 침입과 환란, 여러 가지 재앙 등이 그칠 사이가 없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언약의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보응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그 악, 이들 대다수의 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문나세와 같은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드기야 같은 왕이 그세 가지의 아주 정반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세 가지 모습을 전혀 취하지 않음. <웃음> 역대야 28장 1절로 7절 아하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문하세에 대한 내용은 역대야 33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 참조해서 보시고요 다육과 같았지만 다위처럼 살지 않은 왕은 어떠했는가 다육과 같이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내리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징벌하셨습니다 요아스 왕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 요아스 왕 역대야 그 24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일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료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슬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 손에 <웃음> 이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와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그 보호를 받아서 어린 나이에 그 아달랴를 그 폐위시키고 왕으로 세움을 입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저그 그 제재를 받아 가지고 제어를 받아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자기 하나님의 왕권을 취한 그런 왕으로서 그 그 위치와 역할을 모르고 함부로 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성전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행할 때는 복을 받았지만 그,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여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 불, 불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해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고 자기 주의를 높이는 일에 주력을 하면 이미 이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의 왕대심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그 처소를 존중할 줄 아는 왕이 돼야 돼. 주님의 그 질서를, 이게 주님의 처소가 아니고, 지금 교회니까요. 교회의 중요성은,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목사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집사네,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론.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교훈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 선지자로서 지금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때그 말씀의 순복해서 자신이 교회 안로서 마땅히 취해 나가야 될 일들을 취해나. 그게 그 훌륭한 목사고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의 다윗과 같이 행한 그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은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없다요. 이 <웃음> 이게 먼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안에서, 다, 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치됐, 와, 저 성취됐으니까 뭐 우리는 할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높이셨음 그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 같은 존재를 친구로 삼고 아들로 삼느냐. 그 완전한 아들을 죽여서 말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거룩한 소,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지 그 일에 중차대함을 알고 자기 분수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은사를 충실하여 하루를 살아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저기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 서, 가진 가 선물 가지고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는 뭐 괜찮아서 저기 뭐야, 뭐 복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 있는 것을 다 써서, 우리 생명까지도 써서 형제들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다 다시 생각해봐야 돼. 뭐를 우리가 그 우리가 과연 역사의 교훈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